you m a s e e g i c k p e a s in your rim you know so e i m e 지금 몽골향 가는 그랩 불러서 3 5분이 40분 정도만 타고 가면은 도착할 거 같아요 그러면 좀더 빨리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방금 호텔 체크인했고.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화장실에서 거실이 보여요. 회 냉장고가 있고 회는. 음. 알면은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놨다. 얼마야? 도마뱀 있다고 경고. 도마뱀 위험하지 않으니까 <웃음> 오히려 해충이랑 모기 먹으니까 놀라지 말라고. 테라스. 저는 수영을 해갈 거예요. 보네요. With mm. mm. mm. lemongrass. Mm. Ah. It's good. No? Okay, i t i be really great if you have your leg like, r o u um, n d after hanging out w t h it. u b e r d Coconut s and lemon l a s s in Brazil. 맛은 엄청 상쾌한 맛? 밥 먹고 먹을면그 맛? 코코넛은 진짜 인공 안먹은거 그런 맛신짜그리맛있어 엄청 쫄깃해 <쏘> 맛있어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분위기도 괜찮해서 2차 밥 먹으러 왔어요 Don't lose the cheese. Hi. Where are you? I'm But now t e e a i c i n g So I'm i t t k i n o g n o h 마치고 오지타운 한번 가보려고 해요. 배도 고프고 하니까 지금 원래는 코코넛 배 타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막 날씨가 이래요. 그렇게 안 보긴 이 한데 흐려요 굉장히 이제 오지타운 가보려고 해요 Beep s h a l we go in? o k here, there's more atmosphere and the, uh, all the buildings look 실제로 4-5시에 타려고 했는데 날씨로 탔 수있는 날보이� i 아야 Thank oh you. It's good. Why? Why? Why? Oh, Now you have to pay. Okay. Like I'm o i n g l t i s e t o b u y i s o m t i e f r u t i s e t i s e l y i s b e l y t h i e y t h belly? t h i y o u e h i s e t o h s e h s i s e i t b y s e i t i y y This i s t h e s e I don't know which one is like a famous and good one I don't k this nice tree o h e Japanese people here are o i n g to work w t h the l a l people